마스크를 쓰고 치어리딩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 화제가 되었다가 마기꾼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이다에는 1999년생 만 23세라고 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으며 여자로서 딱 좋은 키 165cm 전주 불주먹이라고 불리는 이다에는 직업과 상반되는 소심한 A형이라고 해 유년 시절 벨리댄스를 배워서 춤에 관심과 재능이 많았던 이다에는 가족이 야구 광팬이라서 야구장을 자주 방문했어. 어느 날 가족들과 야구 경기 관람 중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응원은 멈추지 않았다고 해. 사람들의 열기와 열정이 느껴졌었는데 우산을 쓰면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중간에 접은 우산을 다시 펴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그러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응원이라는 거구나. 이건 대박이다라고 느끼며 내가 응원단석에서 응원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치어리더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 그리고 결국 꿈을 이룬 이다혜는 치어리더 직업 만족도는 100%라고 말했어. 자신의 직업에 100% 만족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녀가 대단하면서도 부럽기도 해. 전주 출신인 이다혜와 가족들은 기아 타이거즈 광팬이었기 때문에 이다혜는 2019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치어리더로 데뷔를 하게 돼 데뷔 초반 이다혜의 아버지는 그녀가 치어리더가 되는 걸 심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딸자랑을 하며 이다혜의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모든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좋아요 요정이 되었다고 해 어렸을 때부터 기아 타이거즈를 너무 애정했기에 데뷔부터 기아 치어리더 팀인 에이펙스로 입단하여 팀장까지 되면서 많은 애정을 쏟았던 이다혜는 과거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장의 저격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일자 그녀는 기아가 아니면 치어리더의 의미가 없다며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를 그만두고 현재 수원현대건설 응원단의 용병으로 활동 중이야 마기꾼으로 유명했던 이다에는 치어리더 인스타 팔로워 1위를 하는 등 제2의 박기량이라고 불리며 국가대표 치어리더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게 돼 기아 사건 이후 치어리더 활동을 중단한 이후 인기와 인지도를 이용해 아프리카 bj 및 유튜브 채널을 개설 각종 매체에 출연을 하게 돼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채널과 못박고 탁재운 채널에 출연하며 더욱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2022년 9월호 맥심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는데 이는 치어리더 중 일곱 번째 맥심 표지 모델을 장식했다고 해 치어리딩으로 단련해 온 그녀의 몸매와 마스크 없는 그녀의 미모는 마귀꾼이라는 소리를 잠식할 정도인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남 마스크 쓴 이다혜가 더 이다혜는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꾸준히 태권도장을 다녀서 태권도 사단 보유자라고 해 그녀가 얼굴을 알린 게 마귀꾼도 있지만 코카인 댄스로도 유명한데 전북현대 축구 시축에서 쳤던 코카인 댄스는 레전드로 남아있어 그녀는 몸매에 비해서 고칼로리 음식만 좋아하는데 감자튀김, 뿌링클, 치킨 마요를 애정한다고 해 또한 그녀는 민트초코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극렬하게 좋아한다고 해서 민초단이라고 해 기름지고 단 것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지 먹어도 사랑 찌는 체질은 진짜 존재하나 봐이다에는 기아 사건 이후 방송활동 및 개인활동만 이어오다 올해 3월 대만 프로야구 라쿠텐몬키스 구단에서 러브콜을 받아 대한민국 최초 해외 진출 이로 치어리더로 다시 복귀한다고 해 라쿠텐 몽키스 구단의 치어리더 팀인 라쿠텐걸스는 대만 내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곳을 이다혜가 가게 된 거야. 이에 이다혜는 자신이 대만에 간다고 해서 한국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니 지금처럼 쭉 응원해주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오늘은 치어리더 이다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상 밝은 에너지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치어리더 이다혜가 대만 내에서도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